p a d 레 p a d 레 p a d 레 Padu, Padu, Padu, Padu, p a 다 u p a 일단 제가 좀 적어봤어요. 에펠탑 보이는 숙소 잡기 이건 해결. 파리에서 크리스마스 보내기. 에어비앤비에서 요리해 먹기. 현지 친구 사귀기. 노천 카페에서 책한권다기빵 맛집 투어. 파리 파리바게트 가고. 근교 여행. 이 정도로 적어봤고, 일단 오늘 할수 있는 거는 에어비앤비에서 요리 해 먹기. 요리를 해 먹어 봅시다. 오늘 해먹을 요리는 감자, 치즈, 그라탕 귀여워 맛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좀만 펑스에 <목소리> 신기한 게 음식물 쓰레기 공수가 따로 없대요 그냥 같이 버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분 <목소리> 와, 진짜 달봐 눈물이 문자가 푹푹 들어가요. 진짜 이게 냄새가 이렇게... 여기다 이거 위에 올리고 딱들어가서 진짜 대박인데요? 왜비주얼와 와, 오늘 날씨 오늘 날씨 무엇이야? 치즈 음. 향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 음. 진짜 맛있어 음. 첫 요리 성공적인데요? 제로 콜라가 진금딱 있었으면 아, 얼마나 좋았어 같아요 여기가 바로 우리 숙소, 숙소가 이인데이 여기 바로 앞에 있어. 요 커튼 같은 데인가 봐요. 약간 예. 집 네. 바로 앞에 이런 게 있어. 여기는 진짜 좀 지나가다가 호텔인 줄 알고 지나갔는데 아니 안에 보니까 마트인 거예요.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진짜 약간 고급진 마트 이렇게. 와 시리얼도 종류 진짜 많아요. 어제는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못 썼는데. 오래요와 진짜 코크 어제 못산게 한이 돼가지고 <웃음> 너무 싸다. 와 코크 라이트. 와 종류도 엄청 많네. 와 이건 뭐야? 페리스 <웃음> 코크? 와 이거 무조건 사야지. 어제 남은 피자랑 약 아까 산 코카콜라랑 저희 룸메님께서. 밤 이거 주셨어요. 밤 요거트? 룸메님은 정말 특이한 게 이것만 먹는데요. <웃음> 아 너무 행복하다. 그러게. 약간 맛이 다르진 응. 않요지어맛 똑같아요. 드셔보세요? <웃음> 이 <두 사람? 웃음> 음, 피자가 얼마냐면 응. 이유로안 해요. 괜찮네. <웃음> 30유로 막 음. 이렇게 나오니까 햄버거 세트 먹었거든요 16유로 나왔어요. 햄버거 음. 세트 잖아요 맥도날드가 싸더라고요. 음. 근데 맛있어 보여요. 남자친구 있으시구나. 음. 그냥 오는 거 허락해 줬어요? 아니 연말 혼자 보내야 되지? 이우 혼자 보내야 되지? 크리스마스 음. 혼자 보내야 되지? 연초 음. 혼자 보내야 되지? 신해 음. 1월 8일 생일이었고 음. 그럼 생일까지 혼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빨나왔어아 제가 4년 전에 음. 유럽에서 그거를 다 보냈거든요? 크리스마스라이드 이런 걸다 음. 보냈는데 저는 그러고 헤어졌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스크램블에드 음! 진짜 맛있어. 간단. 오늘의 점심입니다. 오늘도 하늘이 너무 예뻐요. 아침에는 진짜 핑크 노을이었어요. 와 이틀 연속 너무 날씨가 좋. 근데 추워가지고 패딩은 꼭 입어야 해요. 대학교 어, 1학년 때했었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 나가면 제가 팔에 있는 거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가야 돼. 어리스트 중에 하나인 책을 이거를 읽는 게 저의 또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와 여기는 진짜 처음 와보는 친구 친구 만나러 왔어 친구 저는 오늘 카페 가서 노트북 일하려고 합니다 제가 막 관광지를 딱히 막 여행하진 않았지만 그냥 저는 여기 걷는 것도 여행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볼게 너무 많고 그냥 밖에 있으면 행복해요. 파리에 아침 햇살이 너무 좋아요. 딱문 열고 들어왔는데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아, 오늘도 날씨가 너무너무 좋다. 오늘은 안 가본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냥 지금 달 길이 사... 다... 와... 되게 오죽하다. 너무 못스럽다 가는 길에 엄청 예뻐 보이는 식당을 발견했어요. 27.5 괜찮은데? 와집 근처에 미쉐린이 있어서 여기... 만약 예약을 원하면 여기다가 예약하면 되대요 여긴 이렇게 미용실도 있고 저기 카지노 걷지 않았다면 몰랐을 하지마와 대박 이 거리를 걸으니까 어제 거기가 나왔어요 뭐야 여기 에펠탑이잖아 아니 이 동네는 무슨 정처 없이 걷다 보면 에펠탑이에요 베스트 명당이에요 맞아. 이렇게 콘셉트도 있는 카페를 찾았어요 카페도 되게 예쁘고 와 여기 진짜 아메리카노도 완벽하고 와이파이도 완벽하고 <웃음> 따뜻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진짜 친절하고 와저 최고인 곳을 찾아왔네요 제가 간곳여기에요 레스 온레스 카페 그리 노래를 부르고 너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나. 도어아무어아무어아무어아무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무도없도 한 명이랑 3명이나... 완전 댄스 부었어요있어요 어떡해 엄청 무겁다 진짜 이 예쁜 곳에서 조금 다행이다 방금 캣콜링을 당했는데 어 아, 진짜 몰라요.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엘타 근처에 크리스마스 마켓을 가보고 싶어하는데. 어 저희 누, 여기 구독, 구독해 주셨어요 yeah. okay. 저희 아프리카 친구가 여기서 불 쬐고 있었는데 <웃음> 저 오늘은 엄청, 엄청 늦잠 잤고 오. 몰라 놀데게 요리에 소식이 있나봐요 클리이팅의 소식이 오늘도 에펠탑 보면서 이렇게 먹시 오늘은 아침에 비가 와서 그런지 에펠탑이 엄청 흐려요. 날씨도 전체적으로 흐린데 파리에서 비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12유로 장 보고 와가지고 엄청 알차게 새끼 잘 챙겨 먹은 것 같아요. 점이 있다 그래서 와, 오늘 날씨와 물색시라냐 어, 너무 좋아요 케이마트를 미쳤다 진짜 너무 행복해 어, 소스도 있네 미쳤다 이거 무조건 사야돼 야채김밥 야채김밥 구석 꼬다리도 봐야 어, 너무 귀엽다 꼬다리도 봐 음. 이건 다강은동인 떡볶이가 제일 땡겼는데.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일할 수 있어요? 저는 얼마 안 돼서 3대요 워킹? 아, 니저3대요 아, 어때요? 그냥 아직까지 만족하는 거요 아, 그래요? 여행 오신 거예요? 네, 여행하는데 한달 동안 있어요. 지금 경리 그거 때문에. 26유로밖에 안 나왔어요. 알았어. 어머 알았어. So cute. Where are you? 여기 키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 이게 너무 불편해요.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서 한식 먹으면 그냥 한 20유로 넘거든요? 네 그래서 저 한식 쇼핑했는데 20 얼마 나왔어요 엄청 많이 사는데 그리고 저 진짜 너무 떡볶이, 떡볶이. 땡겼는데 떡볶이랑 아, 떡볶이. 아, 이런 거 어, 떡볶이랑 저안 해서 너무 땡겼는데 매운 거 진짜 왕 매운 거 먹고 싶은데 매운 비자를 네. 해서 어, 매운 비자를 네. 시켰는데 안 맵죠? 전혀 안 매운 거예요 왜 전혀 매운 거 전혀 안느껴져지고 얘네 맵다는 기준이 뭐예요? <웃음> 진짜 안 드실 거예요? 어 예. 진짜? 응. 아, 그럼 나는 하나만 먹 넣어볼까? 하.. 맞았어 근데 너무 한국인 맛. 어요아 <웃음> 근데 진짜 너무.. <웃음> 진짜 너무 어때? 행복했어요 오는데 얼마예요? 이거는? 아, 이게 아마 2.몇 유로였던 것같아 비싸구나 여기 일주일 있으면 이게 안비싸다 느껴진다니까요? 식당이, 식당이 너무 많아. 비싸니까 <웃음> 빨리 되겠다 제 먹고 싶은데, 지금 밖에가. 아, 밖에 춥고! 그리고 안개가 엄청 껴있어가지고.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두 개. 떡볶이랑. 흰쌀밥. 저치즈넣어거 아니었어요. 저저 어, 이거 먹다가, 이거 오리지널 맛을 한번 느껴보고. 한번 먹고 그러려고. <웃음> 진심이야, 진짜 진심이야. 이거. 저는 1 0 0예요천0 0예서 지금. 지나지 <웃음> 지금, 지금 사회제품 뭐사회 제일 지금 진지하고 <웃음> 지금 제일 들떠있었어요. <웃음> <남자의 것> <웃음> 어떻게 너무 떨려. 와, <웃음> 와, <웃음> 미쳤어요? 진짜. 와, 진짜 미쳤어요. 미슐랭 나라. 아니, 미슐랭 나라. 미슐린 나라.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저 진짜 슐린 나라. 미슐린 나라. 미슐린 나라. 어슐린 나라. 미슐린 나라. 2.11 유로 틈새 라면 1.44 유로 짜파 구리 1.39 유로 치즈 볶음 면은 1.3 유로 이게 1.7 5 대박 비추라 좋지 오음 너무 맛있다.